SCP-294 겉보기엔 평범한 커피 자판기로 보이지만 특이하게도 터치패드가 달려있으며 전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음료뿐아니 액체로 된 물질까지 생성해내는 신기한 자판기였습니다. 어느 날 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조한 컵을 입력했다가 죽기 직전까지 간 사건이 일어납니다 SCP재단은 비밀로 리 자판기를 해소해 용구서로 가져왔고 새로운 실험을 하려 하죠. 자판기는 보안요원이 지키고 있었고 여성연구원은 헤드를 치며 실험을 시작합니다. 연구원은 갑자기 보안요원에게 마실 것을 권유하는데 보안요원은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가 감기 걸렸다는 말에 실험을 돕기로 하죠. 요원은 이심쩍었지만 연구원이 건네주는 음료들을 마시며 성실하게 평가했습니다. 고양이의 오줌과 표백제 액체 상태의 물질이 나왔지만 액체가 아닌 다이아몬드는 만들어내지 못했죠. 이번엔 물질이 아닌 나를 놀래켜라고 행동을 입력하는데 그러자 자판기는 의문의 액체를 생성해냈고 아! 아! 연구원은 뜨거운 컵을 만져 정말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요원에게 뒷정리를 부탁하고 연구원은 자리를 떠나는데 혼자 남은 요원은 호기심에 발동했자 자판기를 통해 그동안 궁금했던 존재의 인물을 알아내려는데 피는 액체이지만 s o 의 괴물은 존재하지 않아 작동하지 않았고 이번엔 외계인의 피를 입력하죠. 놀랍게도 자판기는 외계인의 피를 생성합니다. 갑자기 혼란스러워하는 요원 다시 한번 궁금했던 존재를 입력하자. 이번에도 자판기는 알수 없는 액체를 생성하는데 액체를 마신 용어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죠. 과연 요원이 마셨던 신의 음료는 무엇이길래 자살을 선택했을까요?